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지난주에 코어코인에 대한 메인넷 발표와 함께 어, 그 많은 메이저급 거래소들에서 코어코인에 대한 상장 의지 또는 어, 지지 의사를 지금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고 있는 것은 어, mxc 글로벌 거래소에서 어, 코어코인에 대한 현물 거래 어, 그 의지를 지금 표명을 했고요 음. 어, 그 다음에 게이트 아이오에서는 1월 16일 날에 어, 코어 메인넷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향후 현물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를 어,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어, OKX 거래소는 그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 코어코인에 대한 입금도 지금 현재 오늘 3시를 기점으로 해서 개시가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 후비 글로벌 거래소도 예상했던 대로, 어, 코어 코인에 대한, 어, 그 의지와 함께, 어, 지지 의지와 함께 입금도 현재 지금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현재 그, 어, 많은 거래소들 중에 이들 거래소들의 이제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에서 차지하는 어, 비중을 좀 보면요. 어, 현재 지금 OKX는 그 코인 마켓캡에서는 7위 그리고 게이트 아이오가 9위 그리고 어, mxc가 16위 후오비가 18위로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고요어그 다음에 코인 개코에서 트러스트 스코어 기준으로 보면 어, okx는 랭크 3위 그리고 후오비가 7위 그리고 어, mxc가 11위 게이트 아이오가 12위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름을 다 들어본 거래소들이고 거의 메이저급 거래소들이라고 어 보면 되겠죠. 어 현재 지금 그어어 입금은 현재 어 이들 거래소들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OKX 거래소랑 호비글로벌 어 거래소만 이렇게 가능하고요. MXC 같은 경우는 코어라고 치면. 유사 코인이 지금 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도 입금되는 것은 현재 지금 이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어, MXC에서 그 코어코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 어, 오늘 실수를 좀한게 있는데 어, 코어코인에 대한 어, 설명 블로그를 올리면서 여기 코어다오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오전 기준에서 보면, 뭐라고 얘네들이 올렸냐면,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올린 거죠. 코어 코인의 현재 지금 가격은 0.977705달러라고 표기를 한 거죠. 이 거래의 기준은 노믹스 정보를 기준으로 토대로 따온 값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상장도 지금 안 됐는데,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냐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추정되는 어이그 노믹스 정보를 보면 코다오라고 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가치로 되어 있는 게 코다오라고 표기되어 있는 어이 다른 별개의 코인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어 블로그에 게시를 한것 같아요 어큰 실수를 범한 거죠 어 다행히 현재 지금 이 가치에 대해서 지금 삭제는 해놨는데 일단 어뭐 커뮤니티에서 예상되는 가치는 코어 코인의, 어, 단계적인 가치는 꽤나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는, 어, 작년 여름쯤에 뭐, 이 코어 코인이 뭐, 이더리움을 능가를 할 것이다. 또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뭐, 6,000달러, 뭐, 거기까지도 보고 있는, 뭐, 그렇게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0.9달러는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일단 수정이 됐고요. 어, 그러면 그 상장은 도대체 언제쯤에 할 거냐인데 그래서 어저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디스코드 방에 계신 분들은 또 밤을 새신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 그래서 또 지금까지도 계속 어, 저도 마찬가지고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 현물 거래 조건은 어, OKX나 호흡에서는 예치금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코어를 처음으로 상장한다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호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도, 최소 유동성 조건을 충족을 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 최소 유동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의 어, 양이 좀 풀리게 되는 것일까를 좀볼 필요성은 있죠. 어, 하나의 단서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여기 코인 카프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 여기서는 그뭐 신규 상장 예정되어 있는 코인에 대한 정보나 어, 또는 코인마켓캡이나 개코처럼 어, 시장 흐름 가격 시세 이런 것들을 어, 조회를 해볼 수가 있기도 해요 해당 사이트는 작년까지만 해도 어, 이 사이트를 알았을 때는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았거든요 2021년에 어, 이제이 사이트가 오픈이 됐고요 어, 1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현재 트러스트 스코어는 91점으로 녹색불이 들어와 있기는 해요 어, 어찌됐건 여기에다가 코어다오 라고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현재 코어다오 어, 해당 사이트랑 스캐너 그 다음 화이트 페이퍼가 일치하는 이 코인이 조회가 됩니다 현재 당연히 거래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거래 가격은 나와 있지는 않죠. 다만 여기서 지금 단서를 보면 어, 순환 공급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서큘레이팅 어, 서플라이에 보면 이 숫자가 1억 3천 140만 개로 좀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 발행량이 21억 개죠. 여기에 유, 어, 발행되는 이 양은 전체 양의 6.26% 정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 현금 유동량의 어, 예치금에 충족을 하게 될 때에 현재 기준에서 보면 이 정도 양이라고 추정을 한 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어 1억 3천만 개 정도가 시장이 풀리는 것인가를 좀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어, 코어다오 이벤트 캘렌더로도 그 이제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 현재 지금 알려져 있는 OKX, MXC, 호비 글로벌 거래소까지는 되어 있고 게이트 아이오는 메인넷에 대한 지지 의사를 지금 밝힌 상태고 현물 거래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추가 거래소가 디지파이넥스랑 코인 w 어, 이곳도 지금, 어, 상장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다만, 이 다섯 개 중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다른 거 녹색불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 상장이 돼서 지금 진행을, 어, 지금 밟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벤트가 아무래도, 어, 딥하, 그 이제 입금, 되는 어,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입금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기가 됐다 라고 봐야 되겠죠 어, 각각의 커뮤니티에서 각 거래소들 마다 코어 다오에 대한 상장 어,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이 다됐고요 dj 어, 파이넥스는 상당히 좀 적은 어, 숫자 고요 적은 어, 커뮤니티가 이제 투표를 했는데 어찌됐건 그 okx 거래소 같은 경우는 95% 그 다음에 mxc 는 94% 호비가 95% 그리고 코인 더블 96% 디지파이넥스가 92% 로 가장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외적으로 순차적으로 어 이제 여기서 거래가 개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 여러 또 거래소들에서 또 이제 또 추가 상장을 또할것으로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아직까지는 이 그 코어 다오가 어어 아직 그 이제 정식 상장은 아직 안 됐지만 어안 됐고 현재 지금 우리가 그 기존에 사전 에어드랍 됐던 어 코어 코인에 대한 출금에 대한 개방도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전체량의 25%만 락업이 해제되고 나머지 75%는 2년에 월 분할해서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금 이 풀어지는 이 양은 어차피 지금 앱업데이트를 통해서 개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단 물량을 가지고 이제 순환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이 풀어지는 양이 어 초기에 좀 높은 가격으로 좀 설정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나중에 이제 그 지갑에 대한 락업이 풀리고 60일 이후에 2개월 후에 시장에 또 많은 어 에어드랍이나 무료 채굴 어, 이 물량이 또 시장에 어, 편입이 될때 어, 초기에 가격적으로 높아져야 나중에 어느 정도라도 좀 방어가 된 초기 방어는 좀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그 코어 코인에 대한 좀 어, 진도가 지금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되고 있어서 어, 또 많은 또 기대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사시청 감사합니다.